<목소리> 어 진짜 추워 오늘 제가 들, 이틀 이틀 날 뮤비 촬영 공장인데 <목소리> 굉장히 집을 주고 그래 아침밥도 챙겨 먹고 어, 살짝 피곤하고 <웃음> 그, 딴거 건가, 근데 <웃음> 어, 재밌게 또잘 찍어서 야, 돼요. 예쁘게 뮤직비디오 나와야 그니까 열심히 해야죠 하나 둘셋 하나 둘 오케이, okay, 고생습니다 아! 아! 와좀 뛰어! 좀 땀나겠다. 자기좀쫙까지 아가, 버로뒤 여기! <웃음> 어, 여기 약간... 나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나르는 거를 할 거거든요. 그리 네. 이제 딱닦 걸어 가지고 멋있겠다. 지 아, 제가 슬로 걸어요? 아니, 이슬로걸예슬로 <웃음> <웃음> 어떻게? <웃음> <걸어>? <웃음> 아, 지금 나한테 슬로 걸어. 슬로아 딱지 슬로, 슬로 가지고 뒤 이제 지 가지고 지 예. 아, 한, 앞 해볼까? 아, 업해 볼까? 날개로 갈게요. 아, 가네, 그, 아이, 뭐, 뭐, 어. 머리 아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네. 뛰러 왔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뛰는 역할이라고 들어서 오늘 뛰러 왔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. 네, 액션! <목소리> 여긴 어디지? 진짜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더 리얼했던 것 같은데? 여기 <웃음> 하나 둘셋 그랬어요. 방금 박스에서 아, 박스에서 제가 짠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신인데 아직은 CG가 입혀지지 않아서 네. 어, 나오는 거 보면 어,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지만 햇살을 느끼며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그런 이런... 신이었던 것 같아요 액 다시 <목소리> 님이 던져져서 모든 걸다 준다고 해 모두 준다고 해 헛되지 않게 보여줄게 I got you 입니다. 네, 그 이렇게 로 아, 그 네. 네. a 네. 네. 네. 네. 네. You're like a dream, man. 현실 yeah, yeah. hey! hey! hey, like a dream man. Huh? I'm what i b u s d e s n t h a t a a I care. Say, yeah. yeah. yeah. like okay. so o e oh, oh, oh, oh, h oh, o oh, oh, o o 자 다음으로 게요 잠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Say, go, go, go, go, go, go, g go, o go, go, go, go, go, go, go 네 저희의 첫 정규 네그 정규의 뮤비가 끝이 났습니다. <웃음> 아 다들 진짜 고생 너무 많아. 아 진짜 네. 고생 마사 서이동습니다네 멋있어요. 아 네. 아 멋있어요. 아, 이건, 아, 멋있어요. 아 이번 멤이 너무 멋있어요. 멋있고 아또 메이데이 이어서 굉장히 기대돼요. 파란백에다가 또 크로마키 촬영도 하고 있요 맞아요 맞아요. 오, 오. 네 그게 이제 시 g 죠 또. 네 그죠. 시즈가 또 어떻게 나올지 본격적인 궁금해요. 네. 또 저희가 또 나중에 추후에 보겠지만 기대됩니다. 네. 저희 첫 크로마키는 듀욕통신 아니었나요? 아 그렇죠 뉴통신 그렇죠.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아최번네아 네. 아, 굉장히 아, 멋있게 나올 것 같고. 어. 되게 신기한 네. 저희 그 굉장히 좋은 장비 카, 카메라도 썼잖아요. 아네 맞아요. 윙윙 로보담! 로보담도 로보담. 많이 네. 썼잖아요 한세가. 기대해주세요 여러분. 네. 네, <웃음> 네. 여러분 와라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스 더 퓨처 이스나우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어, 저희 더 열심히 어, 좋은 모습,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비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